Thank you. 이번 <웃음> 역은 사면 사명. 사면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s 사면 사면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무슨 건요 <laughs> <on. Is> <laughs>